저희는 오늘 공연 오사카에 넘어왔습니다 오늘 오사카에 넘어와서 하루는 자유시간을 얻어서 저희가 갈 멤버들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유니버셜에 왔어요 오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보이나요? 네 오늘 그래서 재밌게 휴가를 조금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놀이기구로 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놀라고요 <웃음> 사진 좀 찍고 오겠습니다 와우 들어왔습니다 네잘 들어와서 지금 마리오 예약 하러 가요 <웃음> 잘 놀다 오겠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해산 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지금은 저희가 해리포터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틀막 이틀막 와 진짜 이틀막입니다 와 대박 어떻게 이러냐 제가 와본 놀이동산 중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와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스케일부터 지금 여기는 눈이 와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어, 버터 맥주를 먹으려고 합니다 네, 노알코리어서 네, 놀이공원에 왔으니까 또 맥주 맥주 하면서 또 뭐가 되지 않을까 네, 우후. 해리포터 존에서 지금 먹고 있어요 이따가 저기 그 닌텐도 존이라고 거기로 한번 넘어가고 또 주라기도 갔다가 다양하게 보고 근데 놀이기구를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 쳐서 부엉이가 나왔어 이 잠깐 나오고 들어갔어 n o n a l c o o l n o n o l 자 우리 짠한번 할까요? 네. 짠 나무 지팡이 뭐가 딱좀 나오지? 너무 좋아 근데 우리 기구 안 타고 놀다가 갈것 같아. 야 여기가 지팡입니다 진짜요. 아, 해리포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정독을 진짜 한네번 이상 했었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아, 근데 잊고 살았어 진짜. 아, 진짜 정독을 네 번이나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딱 그냥 멈추고 나서 잠깐 잊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다시 봐야 될것 같아. 나 가서 또볼 거야. 해리포터 너무 좋 오! 오! 딱정딱정은 아, 무 아, 너무 좋은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저 여기서 해리 있으면 해리포터 아, 너무 좋리포터스무고 저기 아, 너무 가마리오 너무 거은고주라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니다 다음에 오면 그때 사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다다다다 오면 다음에는 페아트리스 지팡이랑 그 전시할 거 하나 살려고요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팡이랑 침대를 한번 더구입가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네요 와 끝내줍니다 전 놀이기구 타러 갑니다 바이바이 승식록을 <웃음> 찍다가 승식록을 <웃음> <웃음> 찍다가 지금, 지을 찍다가 금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실 어제 오사카에 와서 네, 첫날에는 좀 휴가 같은 느낌이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스튜디오에 다녀왔는데 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브이로그를 좀뭐 샀는지 뭐 했는지 이걸 좀 말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피곤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날 오늘 이제 프로모션 이제 팬사인회랑 이제 포토카드 전달해 주는 그걸 다 맞추고 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좀 쉬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또 필요한 게 있어서 동키 호텔을 가고 있어요 한 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공연 했을 때는 좀 멋있게 하지기 왔는데 좀 약간 이 팬분, 일본 팬분들께서는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밝은 노래 좀 우리 팬분들도 이제 쉽게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청량한 그래서 좀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컨셉을 좀 약간 여름 바캉스 같은 느낌으로 해서 곡 셀리도 정하고 했거든요 근데 첫 공연을 마치고 나서는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게 잘 놀았어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 왔네요. 저는 오사카에 있는 저희 호텔 뒤쪽에 있는 동키호텔 왔습니다. 잘 물건 사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동키호텔을 잘 다녀와서 지금 어 돌아와서 지금 다시 밥을 먹으러 또 나왔습니다. 어제뭐오코노미야키와 야끼소바가 너무 맛있어서 뭐 그쪽 가는데 거기에 인기가 좀 많아서 원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면 만약 자리 있으면 먹고. 아니면 그냥 좀더 걸어서 다른 데로 가고 나중에 휴가가 생기면 일본에 개인적으로 좀 놀러 와서 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좀 쉬면서 조금 있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를 조금 이제 너무 필요성을 너무 느껴서 한번 독학으로라도 이제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다 좋은데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을 잘 못하고 또 한국말로도 해도 우리 엘니스분들이 다알아들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일본으로 하는 게 조금 더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 돌아가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저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 어? 도착했나요? 네. 드디어. 계속 걷다가 드디어. 오! 저 뭐야? 저, 저렇게 배달해줘? 로봇이? 알겠습니다.